아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이제 뭐 팀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가 어저께 이제 방송 안했었을 때 팀을 도대체 뭘로 가야 될까 계속 이제 고민을 했는데 드디어 아주 좋은 팀아 오늘 진짜 기대를 해도 좋을 만큼 일단 좋은 팀으로 짰거든요 좋은 팀으로 짰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이제 좋은 팀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일단 제가 써봤을 었때 800억 팀이고 지금 현재 아 진짜 겁나 좋아요 진심 음 바로 그냥 공개를 해버릴게요 이게 팀이 일단은 제가 바꾼 선수들은 어... 거의 없어요 진짜 바꾼 선수들은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거의 없는 것 치고도 진짜 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미쳤죠, 한마디로 이 팀같은 경우는 한때 진짜 많이 유명했었던 팀인데 근데 이게 나랑 너무 잘맞는것 같아 어, 솔직히 내가 AC 밀란을 해보든 뭐 첼시나 다른 팀을 해보뭐 첼시도 나랑 잘 맞을수도 있긴 한데 바이러 민넨이나 근데 어 그런 팀들은 솔직히 구단가치가 지금현지 안되고 그나마 제일 좀 가성비로 어.. 진짜 좀 괜찮게 팀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공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짠! 팀을 이번에 MC단일 로저가 짰는데 아팀 진짜 이번에 괜찮더라고요. 이제 자 호돈 그 다음에 굴리트 셉는 이제 그대로 넣다왔고레드베드 비달 발락 이제 엘시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엘시앙도 수비가 좋았지만은 근데 헤더권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비달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비달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락 버질 반데이크 아 진짜 1위죠. 음. 버질 반데이크 그 다음에 이제 토마 매니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급성비 맞춘다고, 이제, 레지캐넌, 그 다음에, 이제, 치미카스. 이 선수, 또, 제가 알아봤는데, 치미카스가, 아, 진짜 미쳤더라고. 속력이 118 나오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급여 14 치고, 이 정도면은, 아, 속력이 이 정도 나오고 하면은, 미쳤죠, 그냥. 크로스도 나쁘지 않아. 음, 107. 거기다가, 이제, 1티어, 올키퍼 이제. 반대로 사르 근데 솔직히 반데르사르를 제가 어, 숙련도 맞춘다고 써봤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좋다라는 느낌은 현재까지 못받았어요. 음.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반데르사르랑 vs 1티어 골퍼 누가 있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선수죠. 크루토아 프루투아. 크루토아랑 반데르사르랑 비교 해보는 그런 이제 분석 비교 컨텐츠 가보도록 할게요. MC 단일이었을 었때 과연 어떤 선수가 더 좋을까 어떤 선수가 좀더선방력이 좋을까 하는 네 컨텐츠 진행해보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저가 공식 경기를 지금 한판 한판 넘겨들고 승급을 할지 안할지 지금 현재 두고 있는데 저건 솔직히 지금 현재 쫄려서 못하겠어. 음. 그리고, 이 팀을 바꾼 지가, 제가 어저께, 세 판? 세 판, 네판 정도 해보고, 끝이었거든요? 거기 때문에, 좀더 손에 질을 익혀두고, 한번, 이렇게, 이제, 공식 경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사둘둘둘로 보고 있었는데, 어, 근데, 생각보다, 사둘둘둘이, 나랑은 잘안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제 전술을 듣고 왔는데, 거의, 사이, 422... 4213같은 424죠 어 CF로다가 세우첸코를 두고 투톱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우첸코가 뒤에 있고 호돈이 완전히 뚫어버리는 어 그런 전술이 좀더 필요할 것같아가지고 이렇게 제이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굴리트랑 레드베드 둘 중에 하나를 앙리나 아니면 호날두로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호날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또 호날두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마디로 맨유에서 좀 이슈가 크죠 거기에다 또 우리나라를 그렇게 어좀 안좋게 했었던 또 이제 이슈도 있고 거의 날강도죠 따져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때는 음... 호날두를 이제 하... 한때 그때 당시에는 어 솔직히 우리형 호날두 이렇게 했었던 그쵸 렇이제 어, 날강도로 변해버렸죠 날강도 새끼죠 그냥 어.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는 솔직히 저가 호날두로 골을 넣어도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쓸거고 악리같은 경우는 괜찮았는데 근데 솔직히 악리나 아니면 네드베드나 굴리트나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굴리트랑 네드베드가 좀더 크로스 능력이라 든지그 다음에 또 양발 능력에 따져보면 좀더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바꿔야 할 점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굴리트랑 레드베드로 현재 쓰고 있어요, MC로.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페레시치나 뭐, 메시, 이런 선수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MC는 없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네드베드랑 굴리트를 이렇 쓰게 됐는데, 솔직하게 저와 굴리트, 네드베드는 뭐 그렇다 할 수도 있겠는데, 굴리트를 여기 이제 LW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까봐서 좀 걱정이 커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음. 근데 도 저가 지금 현재 윙으로 쓰고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드베드랑 굴리트.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팀을 공격적으로 이렇게 일단 짰고 그 다음에 수비 비달 발락 이 둘도 뭐 솔직하게 인정이죠 여러분들 음. 그 다음에 버질반데이크랑 이렇게까지 다 생각을 했었을 때 인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못할 만한 선수들이 아마 반대를 사르 그 다음에 아마 레지캐넌 그 다음에 아마 치미카스 치미카스까지도 인정을 하려나 어 근데 아마 반대로사르이 선수가 제일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어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골키퍼로 갖다 이렇게까지 고급여 투자를 해가지고 쓸 바에는 차라리 윙백애들을 고급여로 써버리고 그냥 MC나 이런 선수로 써버리고 골키퍼를 차리 라 라이브 크루토할 써라 뭐 라이브나 아니면 차라리 진짜 뭐 농협 반대를 사느나 이런 친구들을 써라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또 반대로 고급여 키퍼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나 진짜 이거는 못 보겠다 차라리 팀을 바꿔라 이러신 분들은 음 가감하게 제가 이 한마디를 할게요 차라리 불편하시면은 저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을 바꾸든지 못 바꾸겠다 하면 보지 마세요 음. 하고 바로 진성용기 돌립니다 개인적인 생각 순간 나 멋있었다